뚜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아이패드 미니 5세대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자, 한달 동안 사용 기간을 거치고 다가, 찾아오는 리뷰라서 많이들 조금 기다리셨을 텐데요. 어, 저도 사용을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제품 자체가 처음 출시 당일부터 많은 커뮤니티랑 어, 유튜브에 리뷰어들을 뜨겁게 달궜던 제품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많은 관심과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성능과 가격대로 보답을 했기 때문이죠 어,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애플 제품을 이제 구매를 직접 한건 처음인데 50만 원대 정도의 가격대 어, 그건 사실이 아이폰의 아이폰 XS 라든지 뭐 맥북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애플 제품을선 찾아볼 수 없는 생각보다 구매 의욕이 당기는 가격대였기 때문이죠. 뭐 그건 사실 애플 제품을 사기 어려워했던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가격도 가격일뿐더러 생산성과 휴대성을 모두 충족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기존 안드로이드 제품군과 윈도우 플랫폼의 호환성이라든지 개방성에 좀더 익숙해진 상태였고 애플 펜슬이 나오기 전까지 애플 제품의 생산성에도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일단 애플은 개발 초부터 스타일러스를 선호하지 않는 정책으로 유명했었으니까요 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아이패드 미니 5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 펜슬 1세대를 호환하는 제품으로서 어, 생산성과 휴대성 동시에 모두 잡은 제품이라는 평가들이 있죠 그렇게 구매하게 된이 미니 5 한 손에 들어온 휴대성과 가벼운 무게 이전 버전과는 다르다는 성능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일단 저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샀어요 64GB 스페이스 그레이 와이파이 모델을 샀는데요 어, 셀룰러 모델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셀룰러 모델에 그렇게,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끼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은 어, 기본적으로 4G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탓에 기존의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서 뭐 하스팟을, 모바일 하스팟 테더링을 터트려 줌으로써 어, 그래서 64GB 와이파이 모델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사실 64GB가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넷플릭스라든지 뭐 왓챠 이런 스트리밍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악도 마찬가지구요 멜론과 같은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핸드폰에 내이 아이패드 기기에 그러니까 내 태블릿에 굳이 그렇게 많은 저장공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6 4 g b 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64GB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면서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작지 않을까 이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아이펜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뭐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디스플레이 자체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뭐 그런 걱정들을 잠재우기에 딱 좋았죠 뭐 흔히들 태블릿으로 행하는 메모를 한다든지 이북 컨텐츠나 웹서핑을 함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다른 아이패드보다 좋은 ppi 수치라든지 트루톤 기술과 기존 아이패드 미니시리즈에 없던 P3 와이드 컬러의 탑재로 영상 컨텐츠나 사진 컨텐츠를 소비함에 있어서 더 편의성 역시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대3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는지라 세로형의 핸드폰으로 보던 웹사이트의 모습보다 훨씬 꽉 들어차는 모습이 훨씬 눈에 편안함을 주는 듯 했죠 뭐 하지만 4대3 비율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뭐 저의 경우 업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이용해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뭐 문제는 대부분의 영상 컨텐츠가 16대9의 비율로 제작되어 이 있어서 화면을 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죠 어, 하지만 큰 화면으로 크게 볼수 있긴 하지만 활용 공간이 줄어든다는 점이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었죠 뭐 그렇지만 기본적인 색감 자체가 워낙 좋은 편에 어, 영화 컨텐츠나 드라마 컨텐츠를볼땐또 핸드폰으로 볼 때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는 타이핑을 하거나 게임을 하기에도 무난했습니다 뭐 가로 모드를 했을 때 위아래로 남는 베젤은 조금 미스 디자인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는 액정은 이전 제품 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액정이 덜붕뜬 느낌을 준다고 는 하는데요 사실 이전 아이패드 제품을 구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얼마나 더 좋아, 좋아진 건지 체감은 할 수가 없던 부분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라미네이팅 처리를 한 것으로 기존의 액정과 이 기기 사이에 공간이 떠있던 부분 자체가 꽉 채워져서 뭐 터치를 할 때든지 f 펜스를 사용할 때때 체감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유분방지,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 유분방지가 그렇게 뛰어나다 뭐 반사방지가 뛰어나다 라는 말은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문은 여전히 남는 수준이고요 손에 땀이 많은 분이시라면 매번 화면을 닦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사방지 코팅 역시 완벽하게 반사를 막아준다 라고는 못볼것 같습니다 사실 완벽한 반사 방지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밝은 곳에서도 얼굴이 그대로 반사가 되는 모습을 작게볼수 있었죠 뭐이 밖에 라이트닝 단자를 이용한 충전 자체는 USB 3.0을 지향하고 있는 요즘 세태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을 뿐더러 스피커가 아래쪽에만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평도 있긴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미니5 이 고가의 제품군과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군의갭 차이를 둬야 되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넣어줄 수는 없었을텐데요 어, 아쉬움은 아쉬움이지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의갭 차이를 둬야 팀킬 제품군이 나오지 않고 어, 그렇게 됨으로써 제품,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 아이패드 미니 5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성능 자체가 확 올라갔다 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자 이런 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바로 이 내부 칩셋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애플 미니 제품, 그러니까 아이패드 미니 제품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단계 낮은 제품군의 칩셋을 탑재를 해주기로 유명했었죠. 어,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윗 제품과의 갭 차이를 두면서 성능간의 차이를 좀 두게 했었는데요. 어, 상당히 놀라웠던 게 바로 미니 5세대에는 아이폰 XS와 아이폰 XS에 탑재된 바로 A12 바이오닉티셋에 탑재를 했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조금 더 어, 진보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어, 이러한 모습은 이제 훌륭한 게임 퍼포먼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나 아스팔트, 검은사막과 같이 고사양의 핸드폰 게임을 실행했을 시에도 높은 옵션에서 부드럽게 실행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물론 평소에 이 제품을 게임 머신으로만 이용하고 있진 않지만요. 제가 초반부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 제품군의 폐쇄성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점들을 모두 상쇄시킬 만한 디스플레이 성능이라든지퍼포먼스라든지 그리고 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제,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 훌륭한 스타일러스 애플 펜슬과의 호환성과 생산성 자체는 만족스러운 부분들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익히 들어오던 애플 제품군의 터치감, 헤드 유저를 위한 다양한 스케치 어플의 존재는 크리에이터들이나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메리트 있는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다만 애플 펜슬 1의 다소 망측스러운 충전 방식은 아주 불편하긴 합니다. 뭐 충전이 금방금방 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도 배터리가 꽤 오래가는 편이긴 합니다만 사용시에 계속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패드 프로의 배터리 고음 기능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어쨌든 일반 아이패드와 프로 모델 사이의 포지션을 잡은 제품치고는 애매한 구석을 많이 덜어내고 출시하려 했던 느낌이 강합니다. 분명 저처럼 안드로이드 제품만을 이용했던 사람들에게도 애플 제품이 이런 매력이 있고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라 점들을 조금 더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제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보다 살만한 이유가 좀더 많은 제품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뚝테크 여기까지 인데요 어, 아이패드 미니5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안정적인 포지셔닝을 선택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태블릿 제품군을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와 성능을 한 번에 갖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높은 생산성과 휴대성으로 인해서 뭐 업무 머신이라든지또 집에서는 여가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서도 선택이 가능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 5초로 구매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